네되까요다 치워먹고 <웃음> <같이> <웃음> 네. 네. 두 번째 테마는요. 졸음운전이에요. 네. 근데 졸음운전? 음주운전? 어떤 게더 무서울까요? 심각할까요? 음주운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음주운전이 더 무서울까요? 음 실질적으로 사고의 그 치사율 음. 사고가 나서 죽은 비율을 보면 음. 어, 음주운전 보다 음. 졸음운전이 음.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어, 약두배 정도 비율로 높거든요 음. 네. 어, 그리고 음. 음주운전은 음. 내가 술 먹고 내가 원전을 한,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졸음운전은 음. 내 의지가 아니에요 음.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거죠 음주운전은 요새 나오잖아요 심신미약상 때 인정하지 마라 어, 아, 나오잖아요. 그건 나쁜 놈들이군요 <웃음> 네. <웃음> 졸음운전은 나쁜 심신미약도 아니고 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바로 눈꺼풀. 그렇죠. 네. 천하장사도 못뜨는게 눈꺼풀이야. 맞아요, 맞아요. 음. 네. 그처럼 졸음운전이 심각한데 음. 결국은 졸음운전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음. 수면의 절대 양이 부족한 경우에. 음. 이제 졸음운전의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아, 그래서 음. 저도 요새 이렇게 음. 아침에 출근을 하는 길이나 뭐 저녁에 늦게 이렇게 퇴근하고 가는 길이면 저희 집이 이제 관악구잖아요. 네. 그래서 음. 양대쭉 이렇게 가면 음. 이, 이 천하장사도 못 들은 눈꺼풀이 내려앉아갖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음. 아, 피곤하다기보다 그냥 졸려요. 그렇죠. 그런데 렇죠그 저는 왜 졸음줄게 졸릴까요? 소장이 저를 분석하신다는 아, 많은 분들이 졸음운전을 경험을 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절대적인 이유는 일단 수면의 양과 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 아,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그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많이 잘땐 6시간. 네. 좀 부족할 땐 5시간 뭐 4시간 반뭐 이렇게 자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조금밖에.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일을 조금만 시켜요, 저를. 그러니까 일을 많이 시키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일안 시켜요. 이제 <웃음> <제가> 알아서, 스스로. <웃음> 일중독 <등록> 증상이 있죠? <웃음> 자, 수면의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한, 어, 원사이클. 깊은 잠으로 갔다가. 렘 수면까지 가는 이 기간이 약 60, 아니, 90분 정도 되는데. 90분 정도. 90분이 전반부에는 깊은 음. 수면이 대부분 차지하고, 음. 후반부는 렘 수면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 90분이란 주기는 거의 비슷해요. 음. 그렇다면, 네번 정도, 전반부, 후반부. 음. 그러니까, 전반부 180분, 음. 후반부 180분, 음. 3시간 음. 368, 3시간 음. 3시간. 3시간. 음. 최소 6시간은 자줘야 음. 이 뇌와 몸이 회복이 되는데 음. 6시간을 못 채우면 음. 절대 수면량 부족이죠 그래서 네. 보너스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좀 자면 아. 웬이 밥을 충분하게 먹으면 포만감이라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요. 네네. 너무 먹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그렇죠. 그렇죠. 잠도 마찬가지예요. 음. 잠을 충분히 가면 이 포만감처럼 아주 개운하고 기분 좋은 상태가 되죠. 근데 또 너무 자고 막 머리가 아프고 찌뿌둥한 그렇잖아요. 음. 잠은 적정량 그 사람의 적정량이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어, 너무 피곤하거나 술 먹은 게 아니고 일상적인데 음. 졸려서 자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꽤 눈이 떠졌다. 음. 그럼 시간이 나오잖아요. 잔 시간, 깬 시간. 음. 음. 음. 그럼 이 사람의 그 수면 시간이 나온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최소 그 시간 정도는 자줘야 음. 하루 종일 졸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졸리면 잠의 문제가 있다 음. 또는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피곤하거나 그러면 보약, 음. 비타민, 음. 뭐 낮잠, 막 이런 이런 거 찾는데. 쳐. 잠부터 먼저 챙기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에 뭘 보충할 거를 찾으셔야 돼요. 네. 음. 잠이 제대로 안되면 새는 줄줄줄 건강이 새는 거예요. 건강 새는 거 일단 막고 음. 그다음에 내가 충분하게 그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굳이 보약이나 이런 보충을 하고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래서.